갑자기 기도가 막 막히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런 만성염증을 몰아내기 위해서는요 이걸 하셔야 돼요 만성염증은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질병이에요 만성염증으로부터 모든 대사질환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 만성염증과 급성염증을 구분하실 을수 있어야 됩니다 급성염증은요 갑작스럽게 엄청난 폭우 같은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이런 폭우를 만나면 비가 오는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바로 급성염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칼로 손을 이렇게 비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흉이 난 부위가 가렵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는데 그게 염증이 나아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자연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몸 속에 있는 호르몬들과 각종 방어체계들이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병균들과 미친 듯이 싸우는 과정 중에 나오는 증상들을 염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만약에 코에 비염이 생겼는데 코 속으로 세균이 들어오면 몸 안에서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군대가 출동해서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쟁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주변이 상하게 되고 심하면 폐허가 되잖아요 전쟁 중에 나오는 증상이 콧물, 재채기 같은 염증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위염, 장염, 중이염 이런 염자가 붙은 것들이 전부 다 염증이에요 그래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를 천천히 복구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급성으로 갑자기 나타나게 되는 소나기 같은 염증은 눈치를 챌 수밖에 없으니까 약을 먹거나 외부 도움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만성 염증은요 가랑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우산을 써야 하는지 안 써도 되는지 이렇게 헷갈리는 상태가 바로 만성 염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성 염증이 시작되는 걸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만성 염증이 우리의 몸을 아주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 털 알러지가 있는데 복숭아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기도가 막 막히기도 하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급성으로 생겼을 때는 약을 통해서 알러지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빨리 이 반응들을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성적으로 비염을 앓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코 속으로 병균이 들어오면 내몸 속에 히스타민이 출동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럼 코 속이 폐허가 된 상태가 되면서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때 아주 적은 수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아주 적은 수연제도 불구하고 이미 과민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한 위급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몸속은 항상 과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채기나 콧물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만성 비염입니다. 이렇게 만성 염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몸이 굉장히 빨리 망가지게 되는데요. 내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내장지방이나 복부 비만이 있다 소화가 잘 안되고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하거나 변비가 있다 만성적으로 통증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아프거나 피곤하다 그리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시는 분들 팔다리 근육이 점점 줄어든다거나 손발이 차갑다 갱년기다 물을 잘안 마신다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 단 음식을 좋아한다 햇볕을 거의 보지 않는다 백태가 있다 결막이 맑지 않다 운동을 아예 안 한다 여름에 에어컨 없이 못 산다 잦은 다이어트를 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이런 질병이 있다 이 중에서 일곱 가지 이상 체크가 되신다면 내 몸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성 염증이 많으면 질병의 첫 단추가 되고 몸이 서서히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잘 모르면서 지나치기 쉽다는 거예요 만성 염증이 시작되는 원인은 흡연, 고열량 음식, 대기오염, 운동 부족, 만성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이런 거죠 요즘 시대에 이러한 것들에서 자유롭다고 자신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네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로부터 만성염증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하거나 쌓이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만성염증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들이 바로 혈관의 문제를 만드는 것들 어 예를 들면 뇌혈관, 특히 심혈관, 그 다음에 피부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혈관을 설명한다고 해놓고 왜 피부를 얘기하냐고요? 내 피부는 혈관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혈관에 있는 문제가 전부 다 피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포의 변이가 생기는 문제가 오면 암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세포가 많이 몰려있는 간, 신장, 뇌 이런 것들이 망가지게 됩니다. 호르몬 교란이 생기면서 노폐물이 많아지고요. 인슐린 같은 호르몬들의 불균형이 시작됩니다. 또한 우리 몸을 지켜내는 면역세포의 문제가 생기면서 면역이 적군을 해치워야 되는데 나를 공격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면역은 역병을 면한다는 의미인데요 오히려 요즘에는 나를 공격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죠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너무나 많습니다 스스로 면역이 나를 치유하게 되는 자가 치유가 많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먼저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신경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지럽고 균형을 잘못 잡거나 기립성 빈혈이 올 수도 있고요 이 기립성 빈혈은 혈관이 좁아지면서 생겨요. 피가 잘 올라가지 않아 생기거든요. 피부에 또 문제가 발생하거나 두드러기가 나고 장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염증으로 생기는 질병 중에 놀라운 건 눈이 뻑뻑해지는 안구건조증이 올수 있다는 건데요. 만성피로는 다들 아실 거고 근육통이나 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알츠하이머 같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만성염증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런 만성염증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요 이걸 하셔야 돼요 내몸 안에 있는 독소, 염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밖으로 배출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음식을 많이 드셔야 되고요 변비도 예방해야 되고 또 장내 세균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야 되고 수면 관리도 하셔야 됩니다 노폐물을 몰아내기 위해서 림프 마사지도 좋고요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이런 식습관, 생활습관부터 고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말씀드려볼게요